오. 응. 떴나? 오 떴다. 오, 됐다. 됐어. 정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웅 왔습니다. 네. 태릉 태릉 가 보세요? 아무도 안가 왔어요. 근데 어태 저는 못해 가지고. 에이. 아니 진짜로. 너... 아뭐 오늘 대성비군이면 레전드인 거죠. 아 근데 네. 그뭐못 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 하는 편이 섞습니다 열정만 앞서는 괜찮아요 네, 뭐 아이돌 잘하면 장땡이니까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팬사를 하고 왔지요 네 팬서 어, 근데 오랜만에 어제도 팬서 했는데 많이 연진분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질문도 많이 받고 음. 되게 웃긴 것도 많았는데 <웃음> 네 근데요 제가 오늘 조명 때문에 검정색으로 그 하는 뭐냐 검정색으로 오해를 하는 엔진 분들이 있으셨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보이네요 파란색인 게 약간 검... 아, 그러니까 보라색처럼 보이네 음. 약간 근데 검정색 처럼은안보이죠아무튼 실제로 보면 약간 남색 네이비 아, 그래? 같은 거같는데 화면에서는 보라색 음. 나도 약간 색이 또 빠졌어 응 음. 은색 이제 완전 거의 백발이야 약간 백 베이지 저는 은색이 좋은데 이게 너무 금방 빠져가지고 네. 아, 가요대 축제 비하인아 그것도 오늘 해야지 해야죠 가요대 축제 가요대 축제 재밌었죠 가요대 축제 그뭐 템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뭐그 합동 무대가 가장 포인트이지 않았나 합동 무대를 다 같이 연습 한 4번 네 했나? 3번? 4번? 네 음. 그 정도 했죠 마... 근데 꽤 했어 올해 한 4시간 네. 뭐, 네 네. 정도 한 일주일 했으니까. 근데 재밌, 진짜 재밌었지. 재밌게 했죠. 투포투 이제, 이제 선배님들이 정말. 아 너무 이번에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많이 ]파죠. 좀 친해진 거 같아요 네. 진짜. 네. 원래는 약간 연락만 가끔 해가지고 사이버상으로는 어느 정도 친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괜찮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형들도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저기 공이즈 다섯 명이죠 다섯 명도 많이 친해졌고 확실히 친구가 동갑인 친구 있으니까 좋더라고 약간 뭔가 뭐 말하기도 편하고 누구랑 제일 친하네요 투바투 선배 중인? 네 응. 뭐 제일 친한 거건 딱히 없 없지 않나요? 음 응. 그냥 다뭐 범규 형도 친하고 태영이도 친하고 근데 운동하면서 많이 응나 음, 맞아요 어제 어제도 가... 아 그제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태현이랑 범규 형이랑 이승 형이랑 응 음. 어, 친구 많대요 친구 없어요 <웃음> 이건 뭐야 성성은 짝에 뭐 묻었어? 몰리 정원이 얼죽아야. 그게 뭐지? 얼어 죽고도 아이, 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이거요. 이거 아이스티예요 정원이 커피 안 마셔요. 커피 마셔라. 못 마셔요. 카페인을 못 마셔가지고 제가. 성훈이은 선배님이랑 올렸던데. 아 그게 아니 어쨌든 선배님인데 <웃음> 그 형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 우리 투바투 친구들 이렇게 올릴 순 없으니까 그래 선배님이랑 했죠. 어나 가야드 축제에서 수빈 형이랑 찍은 사진 말고 더 있어? 아더 있죠. 더 있는데 풀겠습니다. 더 있습니다. 퇴근 직전에 찍었던 거 카이 형이랑 태현 형이랑 같이 찍었었는데 그것도 보내겠습니다. 나도 셀카 있는데 수빈 수빈 형이랑 찍은 거 있는데 수빈 형이 아직 안 올렸어. 올린다고 했는데. <웃음> 저 원래 바로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수빈 형이 갑자기 너 맡긴다 정원스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잉 하고 바로 올렸죠. 답장을 했죠. 제 어제가 아니, 가주식지 아어요 그제 아니, 그제죠? 그제, 그제. 그죠? 검정 놀네 그제 가주제 어떤 무대가 제일 좋으셨나요? 엔진 여러분 V타? V타? 불타... 아니다 아이랜드 생각난다 엔진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음... 그리고 뭐야 그것도 있잖아, 으르렁 아, 으르렁, 선우 형또 그 학교 축제에서 <웃음> 했었죠 아, 어, 으렁 춤이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약간 확실히 레전드인 이유는 어... 약간 저희가 다그 세대별로 레전드 곡들을 했었잖아요 그쵸? 레전드 오브 K-POP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레전드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진짜 안무가 다 착착 감겨 네, 진짜 감겨요 특히 으렁이 진짜 대박 멋있었습니다 그 세븐 세븐 선배님의 와줘 선배님의 와줘 아 그거는 이제 휠리스를도 하느라 그 휠리스가 요즘에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 했는데 진짜 잘 탔어요 정말. 저는 처음 타봤는데 네, 연습을 좀 했습니다 <웃음> 저도 중간에 하면서 조금씩 타봤는데 못 타겠더라고요 진짜 어려운데 그게 근데 그리고 또그 휠리스가 좀좀 좀 달라 뭔가 약간 응 피겨랑요. 피겨랑도 그렇고 원래 한데? 원래 그 휠스랑 원래 탔었어요 옛날에 타지 않고 동생이 타는 거몇번 봤는데 음. 약간 뭔가 좀 왜냐면 음, 왜냐면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음. 더 이상 안 나오 안나 그래서 완전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였어요 폼생폼사 종성이 대전을 요 폼생폼사 약간 잘 어울려 성 음. 제이랑 가슴을 활짝 펴라 그 부분 네 힐리스 천힐리스 청... l 힐리스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illis, h i l l i 아그 i 그 어, 그것... 아, 그게 아, 아, 그거 보셨구나. 어, 형, 동생 이름 마시네요마시나 응. 어, 예지가 탔어? 아니요. 음, 옛날에 그 거기 아마음의 크레파스. 크레파스 동생도 나와가지고 정원아 누나가 하이브티 편에 는사람 만들고 왔어요. 어, 진짜요? 그거 그냥 구경하러 가야 되나? 여기래서 <웃음> 보일 수도 있어. 3, 3, 3 아, 여기 여기 여기 딴딴. 이거 스텝이 좀 어려웠어 처음에 했을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동선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끼리 하면서 세븐틴 선배님은 그 일상이신데 음. 그거 진짜 아, 그, 그거를 12명이서 네, 그런데 그, 그렇게 잘 맞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었어요 진짜 맞아. 저희 는 심지어 열두 명이 세븐틴 선배님이 한번한분더 많으셨는데 그렇게 잘 맞는 거 보면 진짜 좀 레전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저그 울고 싶지 않았대 세븐틴 선배님 이 처음 알았대. 아 그거 이거 X 자로 이렇게 예. 네. 네. 그때 그 레전드 중학생 때였나 초등 초학생 때였나 오빠들 어제 눈 봤어요 아눈아 아, 눈, 아, 눈 아, 눈눈 진짜 많이 와가지고 막창 막히고 그래가지고 막 어, 또 어제 뭐, 그래가지고 촬영 딜한시간 딜레이 들고 그랬었는데 네. 어제 사고가 되게 많이 났대요가지고 NG 분들도 문, 눈 많이 오니까 안전벨트 꼭가시고 보는 걸로는 좋지만 응. 좀 위험하니까 어제 뭐 찍었는데 네, 네, 네 그리트야, 다음 그리트야. 다음 앨범 거컨텐츠를 뭐로 찍었는데 이제 그거 하면서 또 눈을 엄청 맞았죠 이제 밖, 야외에서 뭘 맞았죠. 음... 야외에서 찍은 건 아니에요. 시인의 실책입니다. 다시 말아주시고요. <웃음> <웃음> 형뭐 마시네요? 그린티라떼, 그린티라떼. 아이스. 녹차요? 어, 녹차라떼. 음. 부산은 눈안 와요. 아, 부산이 좀 따뜻한가 봐. 원래 내려가서. 그러니까. 거 여름에 그래서 엄청 덥잖아. 음.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썰 알려줘. 아, 맞다. 그거 나갔지. 에너클라. 케이트장 비하인드 아뭐 그냥 내 집이었지 거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그때 아주 아 그거 또 가고 싶다 다음날에 텐데뷔 찍었잖아요 그런가 아 다음 날은 아니야 다음 날은 아니고 좀 있었 한 3회일이었나 음좀 음, 그래도 음 근데 재밌긴 했어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죠 아 진짜 근데 이제 정말 그때 약간 옛날에는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냥 직업으로 직업으로 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음. 그게 엄청 시원해가지고 약간 빨리 타면 은 이제 속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음. 저는 속도가 안 나갔고 너무 더워는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멤버들 가르쳐주는 것도 재밌다고 근데 선생님 된거 같은데 나중 가서는 다잘 탔어요 네. 그때그 그러니까. 촬영 카메라 다 걷은 다음에 저희끼리 조금 더 탔는데 희승 이 형은 뭐어데 희승 이 형이 진짜 다 잘해요 진짜 스케이트도 잘 타. 옷이 민트 초코 같다고요? 아니 이게 약간 초코 이뭐 민트 <웃음> 아 약간 트리 같다. 초코 나무숲 초코 나무숲 그거 제형 머리야, 아, 제 머리 아니가아제 머리 이게 막 그런 거 있다. 아까 그런 거 있었어. 깻잎 논쟁? 아 깻잎 논쟁 그거, 그거 아니야고 형들 그 이번 팬사 때 했던 이번 거 팬사 때 많이 아몇번 했는데 했어? 뭐야? 그거 깻잎 논쟁 뭔지 알아? 뭐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말하기도 좀 그런데 뭐 뭐였지? 깻잎이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내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 만약에 밥을 먹는데 어 이제 나랑 동성친구 남자친구 남자인 친구죠 네. 근데 이 둘하고 이제 내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 근데 이제 깻잎을 먹잖아 근데 깻잎이 이제 이제 왜 깻잎이 에요 몰라 왜깻잎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웃음> 이, 이 내가 내가 아니고 네. 이 옆에 있는 그 남자인 친구가 네. 내, 내 여자친구한테 깻잎을 이렇게 떼서 밥에 얹혀주는 거야 밥이 얹혀주는 건지 아니면 떼서 이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대. 그러면은 너의 기분은, 나의 기분은 어떨까? 너 어떨 것 같아? 근데 왜 깻잎이지? 안, 근데 이거는 깍두기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왜 깻잎인지 좀 고민해봤는데 깻잎은 이게 떼기가 힘들어. 두개 아 붙어있으면 떼기가 힘들잖아 그러네. 정성스럽게 해줘야 되는구나. 어. 아 그게 포인트네. 근데 네, 솔직히 게... 그렇게 하면 좀 질투가 나긴 하겠지, 약간 구주에. 왜... 근데 왜? 근데 그러면 그, 깻잎... 그 깻잎을 가져서 와 내가 그냥 먹어면아 어, 나도 깻잎, 어나 먹고 싶어. 어저 깻잎 근데 진짜 좋아해, 저 할머니 가 깻잎 잘 알아, 할머니. 저 깻잎, 깻잎 맨날 에밥 먹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깻잎 나도 좋아해, 나 있으면 꼭 먹지. 깻잎 맛있죠. 깻잎 장아찌 젖어 있으니까 못 되잖아. 아 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떼는 게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서 떼는 게 어려우니까 좀 귀찮아서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옆에 있는 동성 친구가 떼가지고 여자친구 주면은 그걸 이제 내가 뺏어가지고 이제 내가 먹는. <웃음> 아, 그 밥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밥을 이렇게 밥도 가지고. 이렇게다 놓잖아. 그러면은 어, 야 고맙다 야 이게. 멜리 투도 나 제이 형이 진짜 웃기던데. 제이 뭐라고 했냐? 나도 떼줘. <웃음> <웃음> 아 떼기 가 귀찮긴 해 진짜. 그럼 나도 나한테 딴따 떼달아야. 겠다 음. <웃음> 아 이게 s u 요 e Are you sure? 이 h o s e 부부 m Nimirang, 봤던 거 같은데 이거? i m Pubu, Shiro. Can you just s u p 여 o r t Oh! w h 이 t s t h 그러노토 봤어? 노유토? 형들이 나간 게노유토였나그아니야 아바떼 네, 아니야. 에 그거는... 아바떼는 어. 봤습니다. 그 제이 형이 아이돌 최초 리액션과 말을 동시에 구사하는. <웃음> 그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제이 형 엔진 분들도 아시, 아시다시피 평소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제이 형이 그때 같이 옆에 있으니까 말해줬는데 제가 너무 웃겼대요. 약간 그 어색해하는 모습조차도 너무 웃겼대요. 맞아. 엄청 진짜 레전드였다고 가가지고 둘이 뭐 거의 아무것도 못 타봤다고 그러던데 <웃음> 스마일 토커 스마일 토커라는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하지 예그거 네, 봐야겠다 스파이더맨 봤어 아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스포하지 마세요 제 스마일 토커라 처음에 나온 애토백 안 나오네 제이 아바테 치면 나온 어? 어 있다 아 광고 블스타일이 어때요? 하하하하하스타일이 <웃음> <랭> 어때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너무 좋으신 아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제이치가 말씀하실 때 웃음 반말반 웃겨서 <웃음> 아, 어색한 걸더 얘기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진짜 이러네 <웃음> 진짜 어색한 석이? 왜 이렇게 하네 진짜 어색했나 보다 제이 형이 어색하면 웃죠 맞아 <웃음> 이렇게 웃죠 타이틀곡 <웃음> <아유>. 네. <웃음> 스포해 주세요 제이 형이 그거 말 했던데요 2대 이상의 퍼포먼스랑 10대 이상의 만족도? 라고 거기까지 아, 근데 있는 거같데 이렇게 어, 너무 띄워놓으면 은 그거는... 너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에 실망할 리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을 있잖아. 아끼겠습니다 난 말을 아끼겠어 놀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놀토 어, 나가면 재미있을 거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음. 한번한 번쯤은 근데 저희가 예능을 좀못 해가지고 예능을 음.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어서 그래. 여러 번 많이 나가면은 이제 적응이 되겠지. 어, 지금 오 지금 아... 안무 영상 유튜브 인기 동영상이네요와 진짜? 진짜요? 그 같이 가요대축제 그거 아, 와, 와, 와. 말도 안돼 저희가 역시... 인기 노용상을 탔다고요? 그럼 템데 이후로 처음입니다. 오호호호호호호. 마마 동물 휘마는 영상 몇 번이에요? 아, 그때 그것도 비하인드 있다. 그 V앱에서 엄청, 빨간 손. 엄청 많이 했, 엄청 많이 했죠 그때. 그때 저희가 눈치 고이실 동안에 성훈 응. 형이 열심히 그 했죠. 그 피가네 약간 염색약이 좀 묻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탈색머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좀덜 묻게 하기 위해서 좀뭐 약간 물도 바꾸기도 했고, 응. 원래 넣는 거였잖맨 마지막에 넣는 거였지. 넣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두면은 이제 내 머리 반은 빨간색으로 될것 같아 가지고 못 누웠어요. <웃음> 빨간 속은 얼마나 갔냐? 빨간 속좀 오래 가나 이틀? 이틀? 음진짜하게 갔다. 그게 AAA 그때도 그때까지 좀 갔어요. 사실. <웃음> 빨간색이. 아 예예예 네. 마마도 에네이크 시켰지. 아, 아 감사합니다. 인정 인정. 마마 공 엄청 높이던데. <웃음> 그때 사실 리허설할 때만 이상한 대로 튀고 막 난리났었는데. 그래서 찰때 되게 긴장했었어요. 와 이거 이상한 대로 날아면 어떡하지? 나는 했는데... 팬분들 맞을까 봐. 어 저도. 그래도 다행히 옆으로 날아갔더라고요. 난딱 이제. 앞으로 갔어 이제 제일 앞줄에 있는. 음. 응. 아 맞아요. 계속 막 주우시던데. 저도 응. 어, 외국인 분이 주우셨던데요. 그래? 예. 응. 사인이라도 응. 하나 할거라나 저희 멤버들 사인 <웃음> 사인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세븐틴 정환 선배님이랑 사진 찍은 거 기억나냐고. 아, A A A. 말씀하신. 나그 봤어. 아, 정원 선생, 정원 선배님이 그 V앱인가 어디서 그거 정원이 너랑 이렇게 파티 했는데 아 진짜 너가 해줬다고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그때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착하세요 진짜 세븐이 선배님 다 착하세요 그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그 우리 그 뭐지 마지막 앵콜 아, 앵콜이 아니라 그뭐 뭐지 마지막에 다 같이 이제. 엔딩. 엔딩! 할 때도 되게 많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진짜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면 저희는 약간 너무 대선배님이시라. <웃음> 어, 뭐야. 도겸 선배님이 귀 만지는 것 같아. 어 귀를 이렇게. 그 뭐지? 기가 녹아내릴 것 같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 <웃음> <웃음> 너무 재밌으시죠 너무 진짜 뭔가 내가 말투가 웃긴 건지 모르겠는데 웃긴 거 웃기시게 들 약간 그런 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엄청 웃으셔 옆에서요? 약간 흐뭇한 그런 <웃음> 약간 흐뭇 아 댓글 빨리 올라간대요. 크리스... 해피홀리데이 <웃음> 해피홀리데이 <웃음> 때뭐할 거야 p 리 h o l 요 홀리데이 때 어... 음... 홀리데이라 h o l 해피홀리데이 l y day, h a p 메리 h 리 l i 스 a y happy h 그그 예. 한국도 얘기해보렸네 어쨌든 이거 음. 뭐뭐뭐 하려 나 아, 그때 그거잖아 가요대전 가요대전 가요대전 작년에도 가야 그때 가요대전을 했죠, 했죠. 선우 형 D13이래요, 성인 되기 근데 진짜 선우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 진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뭐 자기 성인 된다고 뭐 계속 <웃음> 한 100번 얘기하는 거 같아 진짜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컨텐츠 찍을 때마다, 아, 뭐 컨텐츠 네, 컨텐츠 찍을 제가 때마다 있으면 진짜 성인이 되는데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뭐, 뭐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녀. <웃음> 아, 이버스폰, 이버스폰. 네, 이건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는 <웃음> 조용히 하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 공개는지는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게 얘기해, 약간 진짜 트리 같다. 너랑 나랑 지금. 음 제가 약간 그풀넌 나무 그그 기둥 기 l l I can pull. 어 c 요 알겠습니다. 오늘 찍어 p 을게요 I can pull. I c a 하뭐싶터 하고 싶어 n p u l 되 I 싫어요. 저는 지금이 제 a n pull. I c 어린 게 좋죠. 네, 저는 어린 게 좋아요. 이 아, 솔직히 니키가 가장 부럽긴 해. 니키가 지금 열 이제 열다섯 살인데 뭐 춤도 잘하고, 음 키도 제일 크고 키가 좀 그만 컸으면 좋겠어. <웃음> 성훈이 스케이트 날 만지는 습관은 왜 하는 건지 궁금해요. 날 만진 습관? 아, 그거, 날 닦는 걸 얘기하시는 거? 그거는 뭐, 이제, 약간, 먼, 먼 내기용이죠. 먼 내기, 솔직히 먼 내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날이, 날에, 이제, 날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칼질 할 때도 똑같잖아요. 칼질 하다가, 파가 이제, 파가 이제, 어, 막, 칼 날에 붙잖아요. 그러면 약간,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닦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음 왜냐면 이제 타나가 이제 너무 많이 타니까 이제 눈이 쌓여 막 날에 눈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이게 좀 닦아주고 이제 음그냥막 묻어요 진짜로 날, 날에 이제 눈이 좀 쌓이지 음. 이렇게 멋내기 아니, 아니니까 오해하지 <웃음> <웃음> 가을이랑 마음이 그거 어? 맞다 마음이가 어제 아빠가 보내줬는데 그 살면서 눈을 처음 봤거든요 어제가 엄청 신나갖고 옥상에서 뛰노는 그런 사진인데 음 어제 봤습니다 오늘 올렸을 때 올린 네, 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지만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형, 형한테 형 먼저 보여줄까요? 음, 가을이가 뭐가 는지난 몰라요 지금 오 목상이 있구나. 예. 네. 살짝만 삭 보여줄까? 이렇게 더 집중하신다. 안돼. 아 하셨다. 아, 안돼. <웃음> 네. 네. 좀 이따 고화질로 올리겠습니다. 음? 가요 대전 가요 대축제? 가요 대축제 거의 끝났다. 업창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검규 형목 목소리만 들렸다는데 오빠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진짜 그런 다 거... 엄청 예다 네, 많이 불러 부르... 엄청 많으셔가지고 다 불렀어요 진짜 그때 많은 목소리가 섞여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웃음> 기억나는 연습생 연습생 때 일화 하나만 특적해주라 연습생 때? 연습생? 뭐가 했지? 연습생 때 어, 연습생 때 진짜 너무 많은데 연습생 <웃음> 연습생? 때. <웃음> 연습생 때 기억이 안나 그때 뭐 했죠? 뭐 했지? 우리? 연습밖에 안 했어 <웃음> 나왔다 저희 월평 끝나면 맨날 프링클 먹었잖아요. 아, 월평 끝나면은 이제 맨날 그 BH 땡 가가지고 프링클 시키, 시키 먹고 막 진짜 파티를 했었죠. 엄청 그래서. 그때 무조건 닭다리만 시켰어. 네. 그랬었죠. 거기 안 되면 뭐딴데 어디 가고. 교촌 가거나. 아, 그때 그게 있었다. 저희 딱 맨날 가던 BH 땡이 있는데 거기가 문 닫았잖아요. 하고 음. 막1 시간 걸어서고 버스 타고 막 그랬잖아. 네. 막 완전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나... 결국에 먹었습니다. 월평 어땠나요? 잔혹한 세계였나요? 월평이요. 잔혹하긴 해요. 약간 빌리프의 월평이랑 비키트 월평이랑 되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또뭐 빌리프는 다다 따로따로 혼자 했고 맞아요. 비키트 때는 다, 맞아. 다 보고 있고. 연습생들이. 뭐... 음좀 혼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칭찬받을 때도 있고 음 <웃음> 너무 긴장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월평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긴장돼요 진짜 솔직히 그때 무대보다 더 긴장됐던 거 뭐, 무대보다 더 긴장돼요 네. 연습생 때 체중 관리했나요? 했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거 했었어요 그 체지방 관리, 젤리를 음 좋아해가지고 아 체지방이 되게 잘 쪘거든요. 아 그래 젤리 끊고 나서부터 체지방이 그래도 꽤 빠지더라고요. 음. 비키드 박스에만 박스고요 네. 뭐안 박스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응. <웃음> 이번 타이틀곡 제목 넘어갔다고요? 제목이 뭔지 모르... 뭔지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제목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목 뭔지 모르는데 <웃음> 나도 모르... 뭔지 몰라요 사실 그런 말이고요 네저 알고 있습니다 <웃음> 탈색할 때안 아팠어? 조금 아팠어요 저는 탈색할 때안 아픈데 염색할, 염색할 때가, 때가 조금 아파서 아프더라고요 약간 열린 상태로 집어넣는 거라 하더라고요 아 목, 뭐그 여기 두피가 네 약간 모발이 이렇게 두피랑 모발이 이렇게 열린 상태로 염색약을 집어넣는 거죠 아프대요. 음. 희승이는 빅전연이었다며아 희승 형빅 전연이 뭐야? 피키트 전설의 연습생. 아 연준이 형도 그 별명이 있던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희승이 형은 진짜 좀 레전드긴 했어요. 진짜 다 일등. 아 잘해가지고. 제다 일등이었어요. 탈색한 게 좋아? 흑바랑게 좋아? 지금으로서는 탈색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웃음>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더 밝게 나오냐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어두 그렇게... 너무 잘 빠져 나요. 이게 뭐 거의 머리 한번 감으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훨씬 더 파랬는데 약간 이게 그 많이 스프레이 빠져. 많이 뿌리고 이걸 녹이다 보면 은 많이 빠져요 맞아요 이거를 <웃음> 그걸로 해야 돼요. 약간 린스로 린스 이걸 녹여야 돼가지고 그그 그 제품기를 다 녹이고 그리고 또 샴푸하고 또 트리트먼트를 해야 돼가지고 응. 네형 염색하니까 올라프 같대요. 올라프요? <웃음> <웃음> 올라프 올라프 귀엽지. 진흙탕에서 구른 강아지 같다고요? <웃음> <웃음> <웃음> 그거, 그거 무슨 강아지 <웃음> 약간 호주에나 있을 법한 강아지야 시골 강아지네요 정원아 머리 자주 넘기면 빠진대 조심해아 진짜요? 안 넘겨야겠다 선수 할 때는 체중 관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저는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그런 그 그런 종목 아닌가 종목마다 달라가지고 아, 너무 힘들겠다 힘들었죠 제가 그아 뭐였더라 아 맞다 그때 한창 메르스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음. 그그것 때문에 선그그 그, 그 뭐지 경기가 취소됐단 말이에요 아예 음. 근데 메르스가 사라지고 나서 그 경기가 갑자기 잡힌 거예요 제가 미용실에서 아 엄마랑 같이 머리 파마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한 <웃음> 채로 가면 네 <웃음> 이틀 뒤에 갑자기 경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경기거든요 그시경기였 서울시 그 경기였는데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차라리 떼는 거는 그냥 뛰면 되잖아요 쪄야돼? 음, 쪄야되는2 k g 를쪄야됐었어요 아 갖고 막그 경기장 갈 때까지 막그 그, 경기 날까지 막자 운동 하나도 안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그 날에 포카리 스웨트 1.5톤짜리 두, 두, 두 통씩 먹고 막 했는데. 막 됐어? 아니, 안 됐어요. 이게 막한 400g씩 아...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너무 급한데, 제 개체량이 한 시간 남아있고, 화장실 갔는데 다시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실격됐죠. 몸무게를 와, 못 맞춰가지고. 좀, 좀 그거 같다, 약간. 슬프겠다 뭔가 실력으로 실격된 것도 아니고 그죠 몸무게 하나로 실격되면 준비한 음. 게다날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취소돼 있다가 갑자기 잡힌 거에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음... 힘들겠군 응. 뭐 서울시 예선 이런 거아 이런 거 아니야? 서울시 뭐 비슷한 거였어요 둘이 틱톡 올리는 거아 틱톡이요? 틱톡을... 아 틱톡 좀 많이 해야되는데 네뭐 해완... 네 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얘들아 나이승 형인데 가야되셨는데 우리 뭐하기로 했지? 이승이 형! 이승형 그러게 뭐하기로 했더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웃음> 갑자이왜 정독이 됐지? 너무 빨라 오소 o r m c 잘해 r 아, 좀 I'm 좀 o r r y I'm sorry. I'm 나 네, r 나 아닌가? 난 준비가 오래버린다 맞아요 형 준비 키 아니면 저 아니면 제... 아, 모르겠다 제2... 좀 늦게 이러는 멤버가 있어요 오늘은 다들 기절했었죠 어제 늦게 끊은 거죠 팀장 오늘 좀 레전드 였어요 아침에 다들 진짜 어 일어나세요 아못 일어나 진짜 나그 침대 그런 너무 따뜻하고 정말 포근한 곳에서 <웃음> 이제 헤어나오는데 그러니까 슬라임 안에 누워있는 것 같아 슬라임이 이게 계속 이제 뭔가 끌어당겨 끌어당겨 뭐 진짜 어제 차 이런. 눈도 와가지고 차가 막혀서 한두 응. 시쯤 응. 들어왔네 저희 걔는 좀 많이 막혔어 응. 안전 운전을 하느라 하느라 안전안 안전. 내가 안 했지만 매, 매니저 형이 2층 침대 안 불편하네요 저는 1층이어서 잘 몰라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그런... 2층이 좋아요 1층보다는 2층이 나은 거 같아 요 음, 저는 근데 그 저번에 제이크 형이 침대 바꿔서 써본 적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내려오는데 진짜 떨어질 뻔했어요 아... 그, 그 처음에 할때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냥 1층 침대만 쓰고 있어요 아, 또 넘겼네 동이라네데자안 끊어지겠죠? 응 대학, 응. 대학 가면 응. 어느 거 가요? 대학 가면요? 네, 네. 제이크 형은 이과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냥 체육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 저, 저도 왠지 이런 거안 했으면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체육학과? 응 그런 거 그랬을 것 같아요 양정원 너무 귀여워 <웃음> 귀엽지 <웃음> 정원이 영어 발음이 갑자기 좋아졌어 <웃음> 땡큐! 영어좀 잘해요 정원이가 아니 저 영어 못해요? 그러니까 듣는 나보다, 알아듣는 거는 네, 나보다 잘하잖아 나는 할수 있는데 얘기를 못해 저는 헬 Hello, My 성은 끝이에요. 아그저 그게 팬사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제 알아듣잖아요. 음. 딱 얘기를 하시면 알아는 들어요.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 네, 근데 말을 못하니까 통역분한테 계속 이렇게 눈 약간 통역분이 보통 웬만하면 알아들으면 얘기도 하시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당황 음. 저번 주에 과학고에 합격했대. 과학고면 오, 엄청 공부 잘하신가? 진짜 나보다. 네, 공부를 잘안 해가지고. 내친 네, 김재덕 선수인데 뭔가 정원이랑 비슷해. 어? 그 코리아 파이팅 그분. 저 그분 진짜. 아 그때 되게 좋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분 저랑 동갑이 시잖아요 동갑이세요? 저? 어. 나보다 어리시네? 네 와. 근데 군대, 군대, 올림픽에서 군대 올림픽 올림픽 메달. 이야. 이야. 대단다 이제 내년에 올림픽이 하는데 베이징. 어 그래요? 응 네. 어그밀려가 도쿄 올림픽 밀려가음아 음. 아, 맞네. 베이징. 제덕국면. 하... <웃음> <웃음> 아 이거 <웃음> 재밌구만. 제이홉 선배님이 선배님이 무대 잘한다고 한거 봤어요. 아, 그 이버스에서 봤어요, 봤어요. 동생 잘한 내 동생들 그렇게 불러 보러,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세븐 선배님도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셨대요. 봤어. 감사합니다. 진짜. 노래 진짜 좋던데요. 어, 노래 진짜. 그때 무대 영상을 봤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그 커버하는 거 계기로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와조, 와저, 특히 와조가 진짜 좋았어요 음. 얘들아, 고래 게임 또 하고 싶어 아, 고래게임?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래게임. 솔직히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서 지워요, 이 게임은. 근데 진짜 편집돼서 그렇지. 엄청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나온 것보다 진짜로. 한, 한 100번 한것같아 고래게임 응. 한 2시간 한것 같은데. 음 응. 그래 아, 아 그래 응. 아는 사람 진짜 <웃음> 점에 추 점에 추 벌써 저녁 시간인가 와, 점에 추라 아, 점에 추 점에 추 저희는 삼겹살 먹었어요 점심 솔직히 뭐 먹는 게 매일 똑같아요 삼겹살 아니면 뭐 김치찜 아니면 김치찜 어때 김치 김치찜 김치... 김치찜 어형 아까 먹고 싶다잖아요 어 김치찜 좋네요 네, 김치에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그거 소화가 잘 돼요 저 지금 약간 소화 안 되는데 그럼 유산균 드세요 유산균은 뭐냐 하냐 그 가루 뭐냐 하냐 그 선호 맨날 먹는 락토핏 락토핏 핏핏핏 <웃음> 아, 그건 라디오에서 맨날 나오는데 <웃음> 어, 저 방금 그 얘기하려는데 라디오 무조건 나오는 거네 n f p 유산균 많이 먹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웃음> 지금 아이랜드 정주행 중 아이랜드요? 저도 정주행을 한번도안 했는데, <웃음> 종근한 건강 <웃음> <웃음> 둘다못 못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 있나요? 전 딱히 없어요. 못 먹는 건 없어요. 저는 연근을 싫어해요. 연근. 아, 연근. 연근. 그 연근 말려서 설탕 뿌려 먹는 거 뭔지 알아요? 그걸 가처럼 아, 본 적은 있어. 그거 되게 맛있던데. 연근 싫어하고 가지도 좀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거 없나? 가지. 가지랑 브로콜리 이런 거. 브로콜리는 좋아요. 맞아요. 아, 브로콜리가 피부에 좋대요. 음. 많이 예. 많이 먹으면 좋대요. 드셔주세요 양배추도 좋고 아 민초 싫어하잖아 아 왔네 아, 민초 싫어한다 민초 도 싫어한다 민초 말고는 다 먹는 근데, 것 같아요 근데 민초단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초 싫어한다는 말도 이제 좀안 하는 게 좋아요 연준 형도 민초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그 연준형. 가야대 축제에서 그 대기실에서 간식 사다 주신 거예요 네그 의자팀 분들이 그래갖고. 봤는데 민초가 있어서 그때 누구야? 아유, 민초 나... 누구야? 네, 아니 민초 누구야? 이래연준형 <웃음> 이러고 <이런> 보고 <웃음> 있었어요 근 마티형이랑 또 거기서 제일 맛이어요마티형이아 <웃음> <만나네요. 웃음> 그래서 아, 네. 아 민초 다니시구나. 네, 약간 이런 이렇게 좀 되는. 나는 마늘싫어. 아. 마늘 마늘은 저도 생마늘은 좀안 먹는데, 음, 이제 구워 먹으면 맛있죠. 이거는 얘기안 해도 되겠지? 네. 음, 스포가 될것 같다. 때 우리. <웃음> 우리 애리즘 광고 심이늘었구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엄청난 거래에에에에에 최연소 표지 모델이세요 그리고 또 네. 단체 그룹에서 그룹인들 개인 개인이 하는 건또 거의 흔치 않다고 합니다 흔치 않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날 성훈이 생일이었어 어, 그날 생일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어떻게, 그,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 아 그때 VFX 어 v f 아 그래요? 어 그게 음, 거기서 했어요그 그, 그 촬영장에서 한 거예요. 아네 성훈아 정원이 아직도 아기 고양이 닮았어. 아 제가 아기 고양이를 정말 많이 찾아보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를 보면은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항상 볼 때마다 이제 고양이 볼 때마다 정원이가 떠올라 음...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러분도 약간 그렇지 않아요? 뭐다 그러지 않나? 약간 귀여운 거 보면 약간 힐링되는 아 어, 그래요? 응.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산책 가나? 아니, 산책 많이 가죠. 산책 많이 가긴 하는데 원래 어제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 갔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뭐 하시나요? 음 우리 리더님께서 그냥 이불 덮고 자는 거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고 누워 있어요. 음 뭔지 알죠? 음 이불 속이 이불 밖은 위험해잖아. 이불 밖은 위험하죠. 진짜 나 너무 진짜 위험해요. 공감합니다. 굉장히 이불 속이 나 너무 행복해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따뜻해. 특히 겨울에. 맞아. 아. 겨울에 그래. 원래더 일어나기 힘든 거겠죠. 맞아. 여름에는 더워서 일어나게 돼요. 아, 맞아 맞아. 빨리 씻고 싶어서. 아, 근데 제형또 그거 했잖아요. 그게 옥수수 그게. 뭐 세상이 나쁘다고 옥수수. 옥수수는 없다. 그거 형 먹었는데 진짜 맛없었대요 그거 VL. 진짜 맛없더라 <웃음> 아, 내 취향 아니야. 그래. <웃음> 아, 맛없... 아, 진짜 맛없진 않은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웃음> 아니 그 뭔가 이... 약간 이상해 빌리프랩오디션써에 들려줘요 오디션? 오디션? 저 근데 그 오디션을 따로 안 봐가지고 저는 저도 바로 그쪽에서 넘어가가지고 선우 형이랑 제이크 형이 나중에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출근하기 싫어 오늘 일일이구나 파이팅! 어, 네,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뭐 이거 말고는 <웃음> 네, 그게 해드릴 말이 이거 끝나고 뭐해? 안무 연습합니다, 연습합니다. 위버스콘 연습하러 갑니다 <웃음> 준비 많이 해야죠 네, 엔진문들을 위해 탄수화물 VS 단배... 단백질 싸움 단백질이지 탄수화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그냥 단백질 말하고 싶어서 질문을 읽은 거 아니에요? 어, 그건 절대 안읽는데얘들몇 <웃음> <웃음> 년생까지 누나야? 그냥 나, 저보다 한살 많으면 누나죠 아, 그 맥시멈 맥시멈? <웃음> 아, 가장 미니멈으로 생각했구나. 어. <웃음> 아, 제일 높은. 뭐, 원하신다면 누구나 누나가 될수 있죠. 옛날에는 그쵸? 그 신인개발팀 분들을 다 누나라고 불렀었어요. 음. 아무리 나이가 얼마나 차이나도. 그래서 누구나 누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누나죠. 닉네임에 아주 재치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웃음> 나 25살인데 누나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25살이면 당연히 누나죠 나 05인데 누나 해주라 어? 누나라 해주라 05인데 네. 누나라요 동생, 우리 동생 동생이라고 해야죠 동생이라고 해야죠 동생 니키랑은 친구 그거 네 응. 니키랑은 니키랑 친구가 고, 있습니다 05야? 아 그러네 05 본다 세살 네. 차이구나 정원아 한살 차이는 뭐야? 80살도 누나서? 누나 될수 있죠 근데 예의를 좀갖춰야 돼, 그러니까 네. 누님? 근데 뭐 사실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글에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0,3이면 너한테는 누나 아니야? 그죠 누나죠 저 누나가 0이니까 0,7인데 누나라고 하시면 0,7은 우리 동생은 동갑인데 07인데 누나일려면 1907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07. <웃음> <웃음> 07인데 누나일려면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갑자기 그게 정말 많아졌어. 어이구야, 대단 <웃음> <개념> 말을 했네. 요 <웃음> 지금 뭐 온갖 숫자가 다 나온다. <웃음> 서로 첫인상 말해줘. 첫인상. 저는 일단 성원 형이 아 근데 디키즈 입고 있었나? 디키즈. 약간 그아옷 뭐, 브랜드? 네. 모르겠다. 그 그때 뭐 입고 있고... 근데 잘 기억이 안나 NBA였나 나 NBA 많이 입었어 네. NBA 티셔츠 그 그거랑 그 조거 청바지 에... 그거랑 그거 아... 에어맥스 그거 그거를 되게 많이 입고 약간 되게 말랐었어요 성훈 형이 그때 약간 진짜 딱 운동 선수 몸이었어요 그때 선 뻗기를 하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원이 따왔을 때 이제 연습생을했 하다가 왔다고 해가지고 딱 춤을 봤는데 오, 되게 잘하더라고요 <웃음> 되게 뭔가 뭔가 약간 재능이 있는 듯한 그런 감사합니다 뽀글뽀글 해가지고 <웃음> 그때도 <웃음> 엄청 뽀글했잖아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땐 많이 뽀글했습니다 겨울 간식 뭐 제일 좋아해? 겨울 간식? 겨울 간식? 군고뽕? 음, 음. 군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전개인적으로 고래밥도 진짜 좋아해요. 그 겨울 간식에? 아니 그냥 간식. 네, 여러분, 고래밥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웃음> 약간 군고구마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정말 음, 와, 그냥 입을 바나나 입을... 우유 같은 거. 아니, 그냥 생 생우유. 그거 진짜 맛있어. 그렇게 보면은 그냥 그냥 고구마 라떼를 살 필요 없어요. 고구마 라떼. 그래 고구마 라떼. 어? 응? 왜? 까먹었어요 왜? 아 호떡, 호떡도 좋죠 아, 호떡도 좋지 어, 또 했다 습관이라고 그랬네 고래밥 <웃음> 고래밥, 키웅 키웅 키웅 귤도 좋아 네. 귤도 좋아, 좋아. 군고구마랑 김치랑 같이 먹는 사람 있대 그거 아, 봤어요 저한 번도 안먹고 봤어요 아,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봤어, 보기엔 봤어 맛있나? 뭐 했어요. 근데 해볼까요? 오늘 저녁으로 볼까? 손 묶으래요, 저. 머리 감자 <웃음> 그래, 겨울은 감자지. 아, 감자에 설탕을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겨울엔 제형이죠. 왜제 형이죠. 왜 제일 감자야? 엔진분들이 그러셨네요. 제일 감자라고? 머리가 감자같이 생겨서. <웃음> 구운 감자도 있어요 저 군고구마밖에 못 들어봤는데 아, 구운 감자 있지? 아, 그래요? 캠핑 가면 많이 먹어 저한 번도 뭐, 뭐 먹어 봤는데 아 캠핑 가고 싶다 겨울에 아, 캠핑, 캠핑 많이 갔는데 이제 그 불을 보고 있으면 은 정말 약간 그냥 멍때리게 되잖아 그러면서 약간 좀 머릿속에 음. 있는 그런 아주 일상 속에서 느꼈던 정말 힘든 그런 각자의 생각을 다 버리고 <웃음> 평온을 찾는 거지 근데 저불 보면 뭔가 되게 멍때리게 돼요 또했니 <웃음> 계속하고 있는데 <있네>, 지금 <웃음> 이걸로 보고 있어요 얘들아 엔노브 또 찍어주라 엔노브 이제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다음 있어. 활동 끝나고 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엔노브 다음 또뭐 해야 모아, 되나 다음에 엔지분들이 보고 싶어진 거 있으신가요? 네. 약간 저희 하는 거 엔노브 추천 받았 나는 받겠다. 저 정글에 떨어져가지고 사람 남기막 정글 <웃음> <웃음> 정글의 법칙 이런. 댄스잼 있으세요? 아 댄스잼. 댄스잼 저희가 보고 싶어요. 댄스잼 재밌죠. 그냥 너네 일상. 음 저와의 데이트요. 쇼핑 가족 숙소 일상. 정원이 머리 보면 삼성이 생각나요 삼성이 생겨나, 삼성? 왜지? 삼성 네. J패션 가자 쿵나즈, 양주 보고 싶어 마음이랑 가을이랑 레일라 만나거 보여줘 어, 내가 봤을 땐둘다 약간 나 다가질 싫어요 약간 강아지를 싫어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강아지, 강아지 보면 강아지 진짜 엄청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똑같구나 너 w 숙소에 아 I 랜드처럼 c c t v 캠 o 고 싶어 어 n t know. I don't 스키장. 오. 아 스키장. 스키장 가고 싶다. 아 스키장. VR. VR. 너... vr VR 음 아, 응. 그때 거의 코엑스였는데 그 차이 된다는 V LIVE를 제가 불러 기억이 안 나야죠 네. 지켜줄게요 <웃음> <웃음> 아, 음. <웃음> 아이고 그런 걸또 아이. 썰매장. 아, 썰매장 아 썰매장 재밌지 썰매장에 애기 때는 가니까. 이제 스키 못타가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맞아요. 썰매장 가가지고 썰매장, 썰매장. 또 이제 눈왔으니까 이제 동네에 그 언덕 있으면 거기서 썰매 타시면 됩니다 음. 이게 진짜 정말 재밌거든요 썰매, 옛날에 집에 그 신림 쪽에 살때 엄청 큰 언덕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막 썰매 타고 그러기 지금 너무 재밌어, 음. 썰매 타는 거저 엄마 어렸을 때 거기서 썰매 타고 내려갔어요아 진짜? 네, 요즘은 버스 다녀가지고 위험해서 그러니까 너무 근데 위 찾기래서는 안 돼요, 네. 위험해서 스케이트장 비하인드? 스케이트? 있겠죠? 네아 스케이트, 그때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그것도 풀어야겠다 나랑? 네, 서, 희승이 형이랑 형이랑 음. 몰라, 영상 찍은 것도 있을걸 음. 마시멜로 구워서 겹? 없겨서 먹는 거해 봤어? 어, 어해 봤어요. 어, 저희 그때 엔어클라에서해 봤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그 NI. NI 때. 네. 2편이었나? 1편이었나? 귀신의 집 가자. 그럼 뭐, 어디야? 귀신의 집. 귀신의 집이요? 음. 응. 이제 예. 잘 몰라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에, 귀신의 집은 아, 무 섭죠. 어른인데 그거 무서워 무서우면 안 되지 그냥 음. 괜히 읽었다 최애 영화 있어 있어 최애 영화 알라딘 아직까지는 진짜 안 바뀐다 너뭐 옛날에 아그 디즈니 영화인데 그냥 하키하는 영화 있어요 하키요 마이다 아, 제목이 뭐더라 아 그때 말했던 뭐, 거요 마이티덕 아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제 옛날 영화인데 약간 유치한데 재밌어. 음. 약간 어떤 약간 팀 하키 팀이 이렇게 막 애들 막 모여가지고 하키하는 그런 음. 영화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봤잖아요. 그 마블 영화. 창치. 창치 재밌더라. 그거 액션 신이 진짜 재밌었어. 네. 솔직히 약간 솔직한 이제 팬으로서의 마블 팬으로서의 후기. 초반은 지루하다 하지만은 후반이 재밌어 후반이 진짜 액션 신이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집에서 본걸좀 다행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집에서 그게 해서... 딱 진짜 딱 그거였어요 어... 근데 진짜 액션 신이 진짜 좀 진짜 탑급이 었어요용나오는데 응. 응. 용이 진짜 탑급 마이티덕 맞대 그거 음. 맞아요, 네 그거예요 학기 배우러 가자 그럼 음, 아니, 솔직히, 저 하키 하고 싶어요. 하키 너무 재밌어 하키. 스파이더맨 봤어? 스파이더맨 진짜 레전드는데 이번에. 아, 봐야 되는데, 진짜. 응. 그때, 원래 보러 가려 했었는데. 네, 같이 보러 가려 했는데, 응. 그때 운동을 하러 가니까. 저는, 그때, 좀... 그냥 잤습니다. 오랜만에 브이앱 하게 재밌네요. 뭐, 오래 하죠? 58분? 우와. 되게 오래했다오래 그럼 슬슬 캡처 타임 가볼까요? 좋습니다. 디 브랜딩 이제 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걸 들어보 같아 오늘의 컨셉 전혀 상관없어요 티네 하나 둘셋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아예 색깔 찍어버릴래요 좋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찐문? 뭐 하지? 이거 될까요? 음, 자꾸 광고 돌린다는네요 에이. 돌리겠습니다. 이기면 빼버려 이거.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 여러분. 마지막, 아, 뭐 아니다. 어, 네, 잘 보내시고, 일요일. 내일은 월요일인 거 있지 않으시면 좋겠고 내일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이제 잠을 청하십시오 여러분. 네 응. 다음에 또 누군가 올 테고 어? 딱한 시간 찍고 가야겠다 10초 넘었다10 10, 10 9, 9, 9 여러분 지금까지 태릉지였습니다 네, 태릉지였고요 밥 맛있게 드세요 저녁 안녕 일찍 오세요 안녕